챕터 2 2장을 이제 공부해 볼 텐데요 앞에 1장에서는 w 세 a 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어요 네 오늘은 which와 who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okay. 비슷하지만 what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먼저 who를 한번 볼게요 I like Jason 그냥 문장이죠 전형적인 문장이에요 앞에 1장에서 공부했던 근데 여기서 Jason 요 자리가 이 자리가 비어 있다면 I like 하고 빈자리가 될 텐데 What과 다른 게 뭐냐면요 What은 뭔지 몰라요 근데 이자리 뭔진 모르지만 사람이라는 약간의 정보가 추가가 돼 있다면 What이 아니라 뭘쓸수 있을까요? 그때 쓰는 게 바로 Who예요 who. 그래서 이 Who가 맨 앞으로 이동을 하면 Who I like 해서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되는 거죠 그게 누구죠? 몰라요 누군진 모르지만 사람인 거죠 그때 쓰는 게 이제 후가 되고요 그러면 who I like, who I like 하면서 이것도 연습을 하면 되겠죠 뭐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 라는 하나의 덩어리예요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 what 과 마찬가지로 후 덩어리도 계속 연습을 해서 who I like, who I like 언제까지요 우리나라 말을 떠올리지 않아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 때까지 소리 내서 연습한 다음에 익숙해지면 이걸 그대로 문장 구조의 명사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거죠. She doesn't like who I like. 이런 식으로 요 그러면 일단 우리말로 바꿔서 소통을 해보면 그녀는 좋아하지 않아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.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. 그럼 예문 몇번 읽어보고 지나갈까요? She doesn't like who I like. She doesn't like who I like. 이런 식으로 요 이번엔 뭘볼 거냐면요 I like 음, 빈자리 자 동사 뒤에 빈자리가 있을 수도 있듯이 주어 자리가 빈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일단 앞에 걸 다시 알아보면 I like 해서 뒤에 빈자리에 해당되는 말이 who가 돼서 who I like가 됐듯이 이번엔 주어 자리가 빈자리라면 그냥 그 자리에 who가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. 그리고 여기서는 이 뒤에 있는 후가 앞으로 이동한 느낌이지만 여기선 그대로 후가 되겠죠.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후 라이크 like 크리스틴 이지만 후 라고 일단 말했으면 나는 아니에요. 난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. 너도 아니에요. 내 말을 듣고 있는 너도 아니에요. 그래서 이때는 거의 3자기 때문에 여러 명이란 정보가 있으면 s를 빼도 되지만 3자이기 때문에 동사 뒤에 s를 넣는 거예요. 그래서, Who likes Christine? 이라는 구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이거는 Christine을 좋아하는 누군가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, 뒤에 한참 뒤에 배우겠지만, Who likes Christine? 하면 이제 Christine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? 라는 의문문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, 여기서는 의문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덩어리. Christine을 좋아하는 누군가이고요. 첫 번째, 1번은 Who I like는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놓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보세요. I saw who likes Christine yesterday 이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수 있겠죠. 나는 봤어. 크리스틴을 좋아하는 누군가를 어저께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. 그러면 이제 연습을 조금 해보고 지나가면 좋겠죠. I saw who likes Christine yesterday. 자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세요. I saw who likes Christine yesterday 한번더 I saw who likes Christine yesterday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.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 여기서는 아주 중요하게 연습하진 않겠지만 뒤에 나와요.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알면 좋아요. I like who였던 자리가 I like 음 하고 빈자리가 있는 구문 그거는 who I like로 되는데 자이 자리, 빈자리는 주어 자리가 아니죠. 주어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온 후는요. w 이라는 말로 바꿔 쓸수 있어요. 그리고 후 h o likes c r i s t i n 에서 빈자리는 주어 자리죠. 그때는 w 으로못 바꿔요. 그냥 무조건 후 h 예요이 차이를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. 지금은 그냥 일단 지나가셔도 상관없어요. 가볍게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. 그러면 좀 확장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I found what you lost yesterday. 이러면 나는 찾았어. 뭔가를 찾았어. 근데 그게 뭐예요? You lost. 네가 어제 잃어버린 걸 찾았어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요 여기서는 이제 뭘 생각하면 되냐면 What, 문장에서 What, Who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뒤에 빈자리가 있다는 라 뜻이에요. 그러면 문장 구조로 한번 자세히 볼게요. I found what you lost yesterday. 나는 발견했어. What you lost하고 이 자리가 빈 자리가 있고 그대로 yesterday가 나온 이런 문장 구조라는 걸이 그림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참고로 이 yesterday는 사실 어제 내가 네가 잃어버린 걸 발견했어. 일 수도 있고 네가 어제 잃어버린 걸 내가 발견했어 일 수도 있어요. 이건 문맥에 따라서 쓰면 되는데요. 뭐 이럴 때는 사실 yesterday를 앞으로 좀 옮겨 놓으면 되거나 뒤에 배우겠지만 yesterday를 I yesterday found 해도 괜찮아요. 이거는 나중에 저랑 다시 공부해 볼게요. 혹시 궁금한 분이 계실까봐 이렇게 간단히 그냥 설명을 드렸고요. 또 이런 거못 참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자 그리고 다음 걸또 볼게요. 이 명사 자리는 동사의 앞이나 동사의 뒤에 올 수도 있지만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올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후나 와이 나왔을 때 전치사 뒤가 빈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참고로 미리 한번 보여드리고 지나가 볼게요. I know who you got the information from. 무슨 뜻일까요?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I know who you got the information from.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볼까요? 일단 요이 부분. 이 덩어리 하나를 보면 who you got the information from 하면요 네가 그 정보를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네가 정보를 받은 그 누군가가 되겠죠 이런 건 사실 우리말로 매끄럽게 번역을 하면요 영어의 의미가 좀 많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을 떠올리지 않고 영어로 받아들일 수 있게 노력하자고 한 말씀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. 자 그러면 문장 전체를 가지고 또 연습을 해 볼게요. I know who you got the information from. 한번더 볼까요? I know who you got the information from. 이건 좀 어렵죠. 지금 이장에서 공부하기 좀 어려워요. 그래서 뒤에 또 자세하게 다뤄볼 테니까요. 지금 익숙하지 않아도요.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.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. 후는요.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할 수도 있다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Who I like를 명사처럼 써서 I need Who I like도 할수 있었고 Who likes Christine을 명사처럼 써서 I met Who likes Christine도 할수 있었어요. 이건 앞에서 이제 했던 문장 구조이기 때문에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근데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. Who I like는요. 명사처럼 쓸 수도 있지만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할수 있어요. Mike who I like 이렇게 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인데 그게 누구냐면 마이크 e 라 뜻이에요. Mike who I like 저랑 한번 연습해 볼까요? Mike who I like 한번 읽어보세요. Mike who I like Mike who I, like. Mike who I like가 또 하나의 덩어리로 느껴지면 문장에 넣을 수 있겠죠. 이 덩어리 전체를 동사 뒤 명사 자리에 넣을 수 있겠죠. I need Mike who I like. 나는 필요해. 마이크가 그게 누구냐면 내가 좋아하는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우리말로 바꾸면 또 내가 좋아하는 마이크가 필요해가 되니까 우리말로 하면 어순이 바뀌는 거죠. 그런데 어떻게 연습하자고요? 네, 우리말 떠올리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게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. 몇번 읽어볼까요? I need Mike who I like. 한번 더 I need Mike who I like 그리고 이것도 되겠죠 Matt who likes Christine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덩어리로 Matt who likes Christine도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Who likes Christine이 뭘 설명해 주냐면 앞에 있는 Matt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Matt who likes Christine 한번 읽어보세요 Matt who likes Christine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느껴지면 이제는 문장에 넣을 수 있는 거죠 I met Matt <웃음> Matt Matt 하니까 헷갈리죠 그러나 이제 문장의 흐름을 알고 있다면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I met Matt who likes Christine 나는 만났어 Matt를 근데 그게 누구냐면 크리스틴을 좋아하는 Matt를 만났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사실은 <웃음> 어려운 부분인데 쉽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 어렵지 않은 건데 우리가 그동안 어렵게 배워왔다는 뜻이죠.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오시다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. 2장 뒷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